반갑습니다. 대구운영공신당의 해량 제자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그 오늘 궁합 하나 보려고 예.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예. 자 남자분은. 궁합. 네. 이게 예, 부부이신가요? 어, 부부는 아닌데요. 예. 남자분 중심으로 한 번, 두루두루 한번 봐주세요. 아. 네. 두루두루. 부부는 아니고? 네. 요 여자 자손은 아주 끼가 많고 아주 생기발랄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음. 나이가 이만큼 많이 먹었는데도 그래도 아직 아주 젊은 기운들이 많다 생기발랄하게 아주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고요 네. 이 남자는 또 조금 반대로 약간 이제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보여지고 음. 음. 좀 어, 이 여자분이 좀 가벼운 인, 이렇게 에너지라면은 이렇게 그쵸 이런 에너지라면은 남자분은 조금 진중한 면도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좀말 나온 김에 좀더 여쭤볼게 그 남자분은 그또 성향이 또 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 이 사람은 할미가 보여지는 거는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 그래서 그리고 또큰 물에서 놀고 싶어해요. 음. 예, 크게 크게 놀려고 해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래서 어 그런 그런데 이제 좀 성실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큰물에서 놀고 싶고 크게 크게 놀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예예예예 음. 예, 예, 예. 이분은 좀 이성훈은 좀 어떨까요 이성훈이요. 네 요 사람은 좀 풍요 속의 빈곤이구만 음, 아, 많은데, 없어. 많아 보이는데 없는거죠 예예예 네. 예, 예. 여자는 항상 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어, 뭐 친구도 있고 뭐 여러개 이제 이런식으로 일하면서도 만나고요 그렇게 음. 보여주셔요 근데 많이 있는데 내가 딱내 여자라고 해도 그게 좀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예예예 네.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예. 그러면 은이 사람은 앞으로 좀 지금 미혼인 상태인데 음. 좀 결혼은 할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좀 구속되는 거 싫어해요 아 누군가 이렇게 잡혀 살리 예 예, 예, 예, 예. 싫어해요 그럼... 그래서 여자를, 여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성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들어오는데 바꿔요 그 여자분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향, 그니까 사람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아니요. 여자를 바꾸는 거지. 아, 만나다가 바꾼다고요? 어. 다른 사람으로? 응. 아. 그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응. 많아, 여자가 많은데 한 여자에게 정착을 잘 못하는 느낌. 아. 예, 그런 느낌으로 응.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니까 러 여기 좀 만나다가. 또 조금 있다 여기도 좀 만나다가 왜냐면 주변에 여자가 많으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결혼 생각이 없는거 없는거지 아 그러면 선생님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본인이 없으니까 결혼운이 들어와도 어, 어, 하겠나 어. 이여자는 결혼할 거냐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니지. 일단 어. 그 남자만 봤을 때 어. 이 남자는 결혼하자는 여자들이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할까? 어. 결혼 지금도 결혼한 여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어. 어 결혼하지. 본인이 그냥 구속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조금 예, 미루는 느낌. 어.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예. 그럼 어, 지금 공기는 사실 그게또 열려 있거든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결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남자분, 그러니까 혼, 혼인, 운이 열려있지. 열려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만 열려있으니까 계속 열려있었어. 아, 그래요? 음. 자기가 안한 안한 거. 거. 아, 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 그 지금 당금 둘이 두 분은, 이 사람이 만약어이두 분의 궁합은좀 어때 보이세요? 친구로서? 어, 아니, 뭐연인으로서나 좀, 둘의 궁합. 연인? 네. 어이 둘이 사귀어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안 사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남자 만난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니에요. 어 예. 아 그냥 좀 궁금해서요. 아 그냥 그만만. 네. 네. 네. 만난 만날. 그냥 뭐 하는... 어떤 파트너로서. 아니 파트너 말고 연 인연으로서. 만약에 만난다면. 네. 서로 이성적으로 이게 둘이 끌린대요. 끌린다고요? 끌린다고 합니까? 아, 아, 아, 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 볼, 볼 필요가 없는 궁합을 자꾸 보라고 하니까. 아, 아 둘이는 아, 아닌 관계인 거죠? 네. 아, 바로 나오네요. 예, 그럼요. 아... 예, 전혀. 그리고 이 남자분이 지금 결혼하자 간 여자가 이 여자분이 아니고. 아, 네네네. 그런데 뭘이 여자를. <웃음> 그리고 이 여자분은요, 사방팔방 쫓아다닌다고 바빠요. 아 다른 다른, 예, 다른 일 아니 아, 이 이라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하는 그게 있어. 아. 그거 한다고 지금 여자는 여자대로 바쁘고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어떤 그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어, 그래서 사실 이두 분이 예. 어. 이혼한 관계예요. 이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남편 전 부인.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봤어요. 아. 지금은 완전히 인연이라는 게 없고,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세상을 살고, 이 남자는 이 남자의 세상을 사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예. 근데 이두 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신, 하셨는데, 이게 이혼을 해서, 왜좀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저잘될 저잘 수도 있는 거고, 또안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때 보이세요 이두 분의 이혼이 이 둘이는 이혼하는 게 사실 맞지 아 그래야 서로 잘 사는 예예 왜냐면은 둘이 가성향이 너무 달라요 음. 예이 남자는 사실은 사업가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어, 맞아요 사업도 너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어. 이 사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좀 약간 해맑아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보여주시는 게 할머니께서 보여주시는 게 네. 막 철없이 있잖아. 네. 막 돌아다녀. 음.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둘이가 에너지가 되게 많이 달라요. 이 남자는 크게 크게 놀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크게 크게 놀고, 노는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고, 네. 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여자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오. 예, 그러니까 둘이는 뭐 잠깐은 만날 수 있겠지만, 인연 때문에. 계속 갈수 있는 그런 끈이 없는 인연이죠 어. 예, 지금은 아예 둘이는 아예 연고, 연결고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헤어진 것도 사실 그런 성향이 안 맞아서 온 것도 있나요? 그렇죠 아. 그, 그게 굉장히 많죠 성향이 안 맞죠 음. 그, 그러면, 이, 어. 아.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이, 이혼은 이 정말 잘한 선택이다 각자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어. 잘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계속 살았으면 여자가 만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요 어. 네, 맞아 음. 어, 맞아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예, 만났으면은. 예. 왜냐면 이 여자가 참아야 되거든, 이 남자를 만나면. 아, 항상. 자기의 그거를 죽이고. 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 아. 맞춰줘야 돼요. 그 남자분이 굉장히 세신 거네요. 어, 이 남자는 세다기보다는 약간... 야망이 있어. 아, 야망이 있어. 예. 그래서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쓰는 남자인데, 네. 이 여자는 사실 좀 자기를 돌봐줘야 되고, 네. 어 이렇게 왜 하초가 꾸듯이 좀 해줘야 되는 여자분이거든. 음... 어뭐 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좀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 여자인데 네. 이 남자분 그런 거못 하잖아. 음... 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불행한 거지. 아 알겠습니다. 예. 이두분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남자분은 그 이상민 씨고 룰라. 어. 어 여자분 이혼사가 아, 이만큼 됐어. 네 여자분은 전 와이프니까 그러니까 이혜영. 이혜영 씨. 씨. 네. 이게, 사실, 두분 이혼하셔서, 사실 끝난 관계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영 씨가 나오고, 막, 서로 막, 그, 장난식으로 막 언급을 했는데. 아, 장난이지. 그쵸. 장난식으로 음, 그냥 음, 서로의 음, 음, 뭐, 약간 예능적으로 끌어낸 음. 건데, 이두 분이 좀, 이혼을 해서, 이게 음. 잘, 어, 각자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좀 궁금해서 가져온 건데. 이혼 잘 하신 거지. 심지어 네. 이영 씨는 또 새로운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아.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상민 씨는 워낙 사업이고 포부가 크신 분이고 예 맞아요 사업가를 처음에 보여주셔서 네. 아 근데 이, 이 사업가신 것 같은데 왜 남자분 위주로 봐달라고 했지 나는 그게 처음에 좀궁금했었거든그정도 음, 어. 뭔가 과거에 진짜 사업을 엄청 하셨거든요 아. 폭삭 나가긴 했지만 <웃음> 맞아요 뭐빚 네. 많다고 뭐 그쵸 네. 예 그러셨잖아 요 네. 사실 뭐 이영 씨는 워낙 지금 잘 잘 지내시고 결혼도 하셔서 음... 그래서 남자분 중점적으로 제가 봐달라고 한 건데 음... 이분이 이제 사실 빚이 많잖아요. 예, 예, 지금 거의 예, 다 청산했다고 예, 했나? 청산 다 했다고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어, 예, 이제 예, 앞으로 어떨까요, 이분은 이상민 씨. 빚 청산 다 했다고 합니까? 어, 예, 뭐 그렇게 거의 다 했거나 거의 뭐 했다고 말씀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이 사람이 야망이 큰 이유가 자기 곳간이 크기 때문에 걷다가 이제 재물로 쌓아놓고 싶어서 야망이 큰 것인데 음. 이제 이 사람이 근데 투기하는 기질이 좀 있어서 네. 항상 그거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 내가 돈을 좀 벌면은 또 이거를 뻥튀기하려고 해요. 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 사람은 또 똑같이 도돌이표야. 네. 응, 그런 투기에는 이사람 운이 없어. 아, 네. 그래서 어, 투기성 그런 거는 손을 대지 말고, 내가 이제 차, 어, 이렇게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거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말년에 운이 좋대요. 음. 예. 그럼 쌤 마지막으로, 예, 음. 쌤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분, 아까 뭐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고, 뭐, 막 바꾼다고 막 하셨잖아요 예. 그 결혼에 대한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분한테 지금 결혼하자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지 일단은, 어, 그분, 일단 이제 이분한테 할수 있는 조언은, 근데 이분이 지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 네. 네, 없어서, 그냥 이 사람은 구속을 싫어하고, 아까 이제 할머니께서 보여주셨지만, 구속되는 걸 싫어하고, 뭔가 책임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싫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시듯이, 어, 인생을 즐기시면서, 다만 이제,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돈이니까. 네. 어, 돈만 안 세워 나가기 잘한 사실 이분은 행복하죠. 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